강승찬 목사님을 생각하면 끊임없는 열정이 생각납니다 영적 o 도저이다 어, 영적 나폴레옹이다 돌직 i 를 날리는 아 투수이다 퍼트널 t I didn't put it. I d i t put i n t it. t